어. 여기 그냥 병신이야 그냥 존병신이라고 씨발. <웃음> 야, 유튜브에 못 올려. 이렇게 하면. 아. 네? 진짜. 진짜. 좋다 진짜. 진짜. 음. 진짜. 네. 봐짜 일어나봐 진짜. 어? 네. 리 네. 왜? 왜? 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다시 다시 이거 너무 싶어 <웃음> 아. 아니 진짜로 숙소해 왜 이렇게 아니 진짜 뭐 온풍기 뭐 난방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우풍이 막다 들어오고 막 이거 싫어 야? 최악이야 야 근데 있잖아 1박에 10만원도 비싼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1박에 5만원이면 내가 아, 이제 아씨2 1박에 5만원 이 생각이라도 하겠다 아 <웃음> <웃음> 그중에 누가 최고요? 뭐? 아니 누가 누가 소프라노고 누가 알토고 누가 바리톤이요? 이게 <웃음> 미나가 바리톤이고 얘둘 중에 저기 세 명이 소프라노요. 존나 막아 <웃음> 진짜 존나 하네 진짜 <웃음> 존나 웃겨가지고 막 미친 새끼들 아니가 진짜 장난하는 건가 하는데 뭐... <웃음> 아줌 나도 한네 신가 이런 학생데 그때는 좋겠는데 너무 아침인 가거든 그때 <웃음> 이제 어느 정도 깊이 잠들어서 올 거야? 아 그런가? 아, 어. 아 숨기는 좀그 뭐야 그것도 좀 있던데 그 뭐라 해야 되지? 뒤척임? 이새끼 잡벌어 존나 안좋아 어 잡벌어 그 그막어 아침에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상한 자세도 막 자고 그러는데? 민아 민아 뭐라 그랬지? 바리톤이냐 그랬나? 아네가 어? 바리톤이래 뭘바리톤이 바리톤 바리턴 코고는 거하 <웃음> 그게 뭔소리바리톤이 어느정도? 어어어 <웃음> <웃음> <웃음> <우와! 웃음> 그기그래 <웃음> <웃음> 내가 시원 기구전기 자고끼리 자라니까 그러고 잤어 나도 아... 잠못잤더라 아니 내가 잤을때 소리 나 잠깐 깼었거든 그때는 아무 소리도 안나는데 그니까 러 나도 내 <웃음> 일어날 때 아무 소리도 안났는데나 <웃음> 나 그래가지고 어.. 얘네들 존나 조용하게 잔다 나 <웃음> 이제는 <자리에> 잤는데 ㅋ <웃음> 그 밖이랑 아니라 온도가 똑같아 아 근데 비가 와버리네 아.. 그래도 많이 내리는 건 아닌 것같네 여기 숙소 바로 앞에 있는 커피집인데 커피 한잔 아, 꽤 느긋하게 네. 하려고 왔는데 아 12시부터 오픈이어가지고 여기 페스트리 하시다고 해가지고 올라 그랬었는데 안 열었네요 아깝다 가자 그래도 12시에서... 아... 오늘 소바 먹는 거 텐동 먹는 거? 저기 너 텐동 먹었잖아 <웃음> 아니야, 그거는 그 슈퍼도시락이니까 근데 확실히 맛집들 있잖아 다 우에노 쪽에 있긴 해 우에노? 자 그러면은 커피 한잔하고 밥 먹으러 가는 거야? 그 아니 이제 아사쿠사 가야지 아사쿠사 가야지 아사쿠사? 어. 아사쿠사 먼저 보고 밥 먹는 게 음. 그러면? 이제 아사쿠사로 움직이는데 아사쿠사 근처에 있는 데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아사쿠사를 간 다음에 이당 가서 메로빵 쳐먹고 그 다음에 더 가서 시그프닝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신주쿠로 넘어가야지 오모테산으로 이런대로 오모테산으로 넘어가야 기나 여기다 여기다 여기. so 여기, 여기. 아 여기요? 아 여기다 아, 아, 아 이쁘다 아이 아홉시라네 아홉시 지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하 테이크아웃만이래아 테이크 아웃. イ이ア고아テ이クア테이크아웃アンドあじゃあ고う거すねあ서 먹으면서 あそうで와 아, 진짜 음. 맛있습니다 카르트ですね르트 같은 ゃん인데크렘브ね레처럼じ거 네. 보니까 いじゃんあいいじゃんあい오렌지んあいいじゃんあいいじゃん 어. 네. 그래. 어, 그, 오렌지. じゃんあいいじゃんあいいじゃいあいいじ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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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과자를 산 집에서 뭐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커피집으로 일단 이동을 했고 아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원래 아나코스를 갈라 그랬는데 갈수 있을지 없지 잘 모르겠네요 와.. 동전 이만큼 생겼어 동전 직업에 샀어야 됐나? 어.. 아야 손님이 밖에다 대기를 하면 은 밖에 나가서 여기 응대를 내놓나 일단 카페에서 뭐 먹을지를 정해봤는데 지금부터 이제 튀김소, 튀김소바 먹으러 갈겁니다 이건 뭐야? 있는데? 이거 모르겠는데? 아, 타피 먹을까요? 아니 기다려봐 어. 아 이건 도시락 아 도시락 850엔이라고? 벤도. 타코 할 어디있어? 어 지금 안나? 까아 나이 라이... 아, 없대 없대 아, 어. 가자 아리또스아리또어 여기 벤토 맛집인가봐. 음, 그러니까. 근데 아까 여기 여기 아니야? A 0로 하더라고. 어, A 0로네 근데 왜 위에 A 1 7이돼 있어? 어? <웃음> <웃음> 야, 왜? 야, 이거 우산 좋네. 우산 좋아. 이게 계속. 다 풀렸어? 아, 어? 이게 방수가 애초에 좀잘 되네. 이거 봐, 이게 이거 한국사기 기잖아 역시 음. 일제 다, 역시 아니 일제는, 응? 어? 아니국상아 일제한테 받는다니까요 아, 맞네 아직일자한테 안되네 니야야 아니, 아니, 아니, 찍었아아사아사 라인 아니, 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아아사 아니, 아 아니, 아아아 야, 아, 이거 사람 기다리는 거야? 어. 적는 거 있나? 적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어, 줄 서야 돼. 어때? 찐 로컬? 이네. 야, 저거야, 아스쿠사. 저기, 아, 어, 저기, 아스쿠사. 아사쿠사 아잇! 별로야? 어? 왜, 왜 어셔, 어떤데? 와, 씨. 야, 노래, 노래 한, 한 소절이 생각난다. 뭐? 시하고 싶다. <웃음> 술냄새나? 맛있는데? 한 입만 줘. 어? 어떤데? 말도 안돼아 이거 완전 술 맛나는데? <웃음> 그니까 그냥 술인데? 근데 <웃음> 진짜 왜, 그냥 술인데? 바르는 거 아니야 이거? 와이 술맛이 왜 이래? 아 디저트 만들 때술 넣긴 넣는데 이건 좀 많이 넣는데? 승기 어때? 치즈케이크, 그거 어때? 치즈 케이크? 그 초코 케이크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그럼 술맛안 <술만> 나? <웃음> 안나 <웃음> 음.. 신기하다 <웃음> 자 어디서 는 거지 잠깐만 はい取ろは取はい取ろは取いはいいはいはいはいいはいいいはいはいはいはい<笑> <笑>んメニューはイングリッシュ、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かったです。コルドそば、ホットそばね。あコルド、ハット <あー>。<笑> <あー>、<笑> 나 애완 아토피 먹 좋은데? 어, 아니 아니야, 원래 매미가 무슨 거? 얘도 매매인데 그럼 근데 어야지 그냥 템플라 소보로 가? 왜요? 쓰임마요덴이라 소보 4인 요요네네다네네네네 하이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여기다 이렇게 찍어 먹으라고? 찍어 먹어소자소자소 요거를 이렇게 기름이랑 섞인 맛이 나네. 기름이랑 응. 섞는 거라고? 뱀돌라기름이 약간 여기 됐는 너무해진데 맛이. 음, 진니까 여기. 음, 아게 맛인데. 음. 조만해. 이게 또잖아. 이게. 그래서 이렇게 후루룩 마시는 게 이렇게 한다음응 음, 이렇게 한 다음에 좀 음, 진짜 식은데? 그냥 <목소리> 네. 안 되는 거네안 쪄? 변한데? 안 쪄? 내가, 내가 좀 덜어내려 가저보다난좀 어, 음. 많이 덜져? 난왜 맛을 모르겠지? 그냥 짠 국물 먹는 느낌인데? 가스오굿이 아닌데? 응가스오인가좀 음. 간장맛이 좀뭔 맛인지 모르겠어 해? 뭔지 알것 같아? 해, 해물을 잘 먹으니까